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키다리쌤과 터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은 젊은데 몸은 점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죠? 저도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몸으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음은 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만큼 젊게 봐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자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아 먹을수록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주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수를 줄여라.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어, 아직도 너도 말수를 많이 못 줄이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항상 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수를 줄여야지. 그런데 저도 직업이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말수를 줄여야지만 되느냐 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닌 말을 하게 돼야 될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수를 꼭 줄여나가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라.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듣는 걸 좋아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나이들인 경우에는 말을 하고 또한 듣고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런 가운데 있어서 즐거움과 또 사람을 만나는 즐거운 관계성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이를 더 이상을 먹게 되다 보면 들어야지만 되는 상황이 와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면 누구나 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말하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사람 또한 젊은 사람하고 만나던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 또래끼리 만나던 계속해서 내가 말을 하길 좋아한다 그러면 어, 상대방들은 지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고민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사람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관계성에서 문제가 되거나 관계성에서 지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듣지를 못하고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있지를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성으로 그러다보면 내가 지치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거 아닌 사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런 사람으로 또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들어줘야지만 젊은 사람이 됐건 또한 젊지 않고 나하고 비슷한 나이가 된 사람들이 됐건 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들어라 세 번째로는 예의를 갖춰라. 사실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가 이제 점점 돼갈 겁니다. 그런데 어, 젊은 사람들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의 없이 그냥 막대한다거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양보를 원하고 자석을 나한테 주기를 기대한다거나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의 생활을 하면서 다인종하고 접할 기회는 많겠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연장자라는 개념과, 나이가 어려서 연걸이라는 개념에 올덜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미국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예의를 갖추어야지만 꼰대라는 소리를 안 듣고 핵무시 안 당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사 시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또음 입을 이렇게 어 오므리면서 밥을 먹는 속도가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들은 그걸 느끼는지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을 어뭐 비즈니스를 하던 또 개인적으로 만나던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늦게 먹는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들은 나보다 밥을 먼저 먹고 끝나거든요. 그럴 때에 맨 마지막까지 밥을 먹고 씹고 있는 거못 봐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것 또한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 내가 혼자 남아서 즐길 거다 즐기고 열번 씹을 거 20번 씹으면서 소화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한다. 차라리 밥 양이나 식사 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보조를 맞춰서 빨리 끝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깨끗이 입어라. 매일 샤워를 하고 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 남자들은 면도를 하고 여자들은 매일 같이 화장을 하는데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옆에 왔을 때에 별로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점점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깨끗이 다니는 것 같은데 상대방들은 나를 깨끗하다고 생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이를 먹어 가니까 가능한 한 깨끗이 입고 다니고 좋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깨끗이 입고 다니고 또한 나한테 청결하게 갖출 수 있는 치장도 하실 줄 알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약속 시간을 꼭 지켜라. 꼰대라는 소리 안 들으시고 핵 무시 안 나시려면 약속 시간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부지런하다고 볼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나 상대방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는 인생에 있어서 신뢰가 있게 살아온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첫 번째 이미지를 씌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 늦게 오고 나는 당연히 나이를 먹었으니까 늦게 가도 되겠지. 기다려 줄 거야. 세상은 변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상대방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어떨까요? 저도 여섯 가지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젊으신 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러면서 또한 변화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웃으면서 들어보시고요.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한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섯 가지 드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켜보면 어떨까요? 그럼 좀더 대우받고 좀더 어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